그래서 그런지, 오른쪽 속눈썹이 좀 부실하네. 오, 세상에, 여러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속눈썹 차이 어쩜, 어쩜 좋아요. <웃음> 섭섭 재 하고 온마롱입니다 제가 잠시 사담을 앞에 좀할 건데요. 영상 타임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어, 저번 속눈썹 영양제 리뷰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곳에서 광고랑 마켓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제 신조가 영양제인데 이게 털이 자라는 건데 2주, 3주만 테스트해서 어떻게 알아? 하거든요. 저는 속눈썹 영양제는 최소 한 달에 쓰고 두달 정도는 써봐야지 이 제품의 효과 맞는지 확인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추천 영상도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년 11월 정도부터 한 1년여간을 이것저것 테스트를 막 해보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쌓여서 많이 좋아해주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렇게 마켓까지 선택한 제품입니다. 젬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저도 여기 속눈썹 영양제 제가 제돈 주고 샀고요. 광고비 하나도 안 받았고요. 이 마켓 판매 수수료를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본업이 있는 제가 이런 조금 귀찮은 마켓까지 받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마켓 문의를 주신 것도 맞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본 제품이고 저도 저희 엄마도 저희 언니도 다시 살 때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란 속눈썹을 보시고 저를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유튜버 친구가 다른 유튜버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 유튜버가 또 저한테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영업을 해서 저도 쓰게 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미니 사이즈 하나를 받아가지고 어, 네가 얼마나 좋은지 써보자 이러고 두세 달 정도 써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가 본품까지 주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저의 잘한 속눈썹을 보고 저의 10년 지기 친구들도 뭐냐고 해가지고 정가를 다 주고 공동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 발랐을 때쯤에는 진짜 뻥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속눈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속눈썹이 본인 거냐, 인조래쉬를 붙인 거냐, 연장을 했냐, 왜 좋은 걸 너만 하냐 이런 소리까지 듣기도 했고요. 제가 젠소를 좀 꾸준히 바른 지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사용 중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냥 좀 유지만 시켜볼까 하고 다른 제품들을 써봤는데 아 역시 이게 최고구나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본론? 그냥 효과 사진 말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제가 영양제 바르는 걸한달 정도 멈춘 다음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오른쪽 속눈썹이 뭉텅이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길러서 왼쪽 오른쪽 대칭을 좀 맞춰보자 해가지고 오른쪽에만 잼소를 바른 지 지금 두 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밤한 번씩 바르고 매주 같은 요일에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다른 제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잼소만 꼬박꼬박 자기 전에 한 번씩만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 속눈썹이 확연히 길이가 짧고 숱도 적어 보였는데요. 한달 정도 지난 후에는 거의 동등해지고 오히려 오른쪽 속눈썹이 아주 조금 더 짙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누가 봐도 오른쪽 속눈썹이 훨씬 길고 튼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 만나는 사람들도 제 짝짝이 속눈썹 보면서 와 역시 잼밌 이러거든요? 제가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다양한 속눈썹 영양제로 이미 관리를 해줬어가지고 이 왼쪽 오른쪽 차이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뭐 그래도 보시다시피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양제예요 한두 번 바른다고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 꾸준히 최소 한 달? 그리고 두달 정도까지는 써보시고요. 그럼 진짜 안쓸 때보다는 확연히 길어져 있을 거예요. 땅에 씨앗이 있고 그 식물이 자라는데 막 하늘 끝까지 잿과 콩나물처럼 콩나물이래. 그냥 제 콩나물처럼 쭉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근이 없거나 털의 잠재력이 좀 미미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또 헤어라인도 열심히 발라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속눈썹 챌린지를 하는 두달 동안 이 오른쪽 헤어라인 부분에만 또 이렇게 콕콕 콕콕 찍어줬었는데 이 헤어라인은 사실 들추기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들추면은 허이 보이는 거고 살짝만 들추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속눈썹만큼은 차이가 안 보이는데 확실히 안 발랐을 때보다는 이 부분이 약간 털, 잔털이 자라나?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잔털 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얼굴이랑 이 헤어라인 쪽에도 한 번도 안 밀고 그냥 냅뒀어요. <웃음> 여기 바르고 이 부분에 발랐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씩 타고 내려오면서 이 털들도 색감이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굵고 진한 느낌?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털의 잠재력이 너무 없다면 가없는 땅에 꽃을 피울 수는 없다. 하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싹 정도는 튀울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공식적인 사용법으로는 첫 사용 때 10일 동안은 1일 1회씩만 발라주고 그 이후에 1일 2회씩 발라주라고 되어 있어요. 브러쉬 팁을 입... 구에서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느낌으로 속눈썹 윗부분을 슥슥 지나가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 쓰면서 저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을 인지했고 아침에 출근할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밤에 한번 바르고 효과를 보고 싶어서 사실 안 덜어내고 썼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 저 같은 경우에는 통에서 빼서 속눈썹 윗부분에 톡톡톡 얹어주듯이 지나갔고요. 나머지로 속눈썹을 아래서 위로 쓱쓱 쓸어주는 거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진짜 최소한 2주 진짜 한달 정도만은 꼭 참고 매일매일 발라봅시다 우리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웃음> 정말 매일매일 꼬박꼬박 바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내가 봤을 때 확실히 티가 나고 5개월 동안 꼬박꼬박 발랐다면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눈수왜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작용도 걱정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다크서클 눈시림 염증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발 진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마다 효과랑 부작용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뭐 먹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고 알러지 반응이 다른데 이 눈가에 바르는 건데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만 비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잼소나 이렇게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부작용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소량만 사용법을 지켜서 바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크서클이나 붉어짐 이거는 부작용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한두달 끊었을 때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바르니까 눈가가 살짝 거무티티해졌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화장품협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가지고 말을 못 드리는데 근데 저는 얼굴 여백이 좀 넓은 편이라 쉐딩도 필수고 눈의 음영도 필수거든요. 근데 뭐 알아서 눈가가 살짝 어두워지니까 음,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근데 다만 메이크업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브라운빛 음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이다크소클 때문에 이 속눈썹 재배를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털 이것도 부작용이 좀 맞아요. 많이 오는 시기에는 이 눈물길에도 털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 자체가 눈썹이나 속눈썹, 뭐 헤어라인 이런 쪽이 아닌 부분에는 털이 슉슉 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소보다 어좀 솜털이 짙어진 느낌이 든다. 좀더 영향을 잘 받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순 있어요. 어, 몇몇 친구들도 어, 여기 왜 털이 잘하지 하고 당황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시림이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른 제품들 후기에도 되게 갈리는 의견들인데 어떤 분은 이 제품이 눈이 시렸다, 어떤 분은 엄청 괜찮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갈리더라고요. 일단 제품 자체로는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아침에 기름샘 평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눈 시림이나 염증 이거 쓰면서 느끼는 적이 없어요. 염증이 생겼다면 클렌징을 다 끝내고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한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에 염증이 잘 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품으로 속눈썹 영양제를 쓰고 또 이렇게 헤어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눈이 많이 예민하시다면 이 사실 안 건들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좋아서 영양 영제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느끼는 편차가 정말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외 질문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라식, 라섹, 속눈썹 펌이나 연장을 한 후에도 발라도 되는지? 라식이나 라섹은 눈알을 건드리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속눈썹 펌이나 연장한 경우에는 속눈썹 자체가 되게 힘을 많이 잃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영양제를 발라주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이게 다른 사람이랑 같은 제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댓글에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잼소처럼 붓펜 타입 형식은 길이를 좀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고 스크류 타입 제품은 속눈썹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더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잼소에서도 이렇게 스크류 타입인 컬링 토닉이 있는데 뭐 다른 제품이랑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르다 안 바르면 효과가 없나요? 바르다 가 멈춘다고 해서 속눈썹이 자라던게딱 멈추거나 다 빠지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저도 이번에 한달 정도 쉬는 기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속눈썹이 그 유지가 되면서 빠질 애들은 또 빠지고 다시 날 애들은 또 원래 잘하던 속도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왼쪽 속눈썹도 제가 잼소를 작년 11월까지 발랐었던 속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바르던 때보다는 훨씬 지금 풍성하고 괜찮은 편이에요. 바르다가 안 바르면 부작용도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럼 진짜 마켓 공지 3mm 본품 하나랑 1mm짜리 미니 사이즈 이렇게 합해서 정가 42,000원이 22% 할인해서 3 900원 무료 배송이고요 이거는 처음 쓰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미니 사이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본품까지 쓰시는 것도 괜찮고 본품으로는 속눈썹에 쓰고 미니로는 뭐 눈썹이나 헤어라인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걸 여행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또 친구나 가족, 지인 주민들한테 써보라고 권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영업을 당했거든요. 좋은 건 나눠 써야죠. 그리고 이번 구성이 여기 기본에다가 이 컬링 토닉 영양제를 더해서 정가가 74,800원인데 39%를 할인해서 45,900원이에요. 아 여러분 이 컬링 토닉도 저 진짜 잼소 제가 돈 주고 사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귀찮아서 이걸 안 썼었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이 발라주면은 길이랑 이 속눈썹 자체 튼튼한 거랑 같이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스카라 하는 것처럼 스크류 타입이어서 그냥 마스카라 하듯이 쓱쓱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길이 연장에 좀더 튼튼해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 이번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 이거 친구들이랑 공구할 때또 저렴하게 산다고 원플런 하는 거 사서 35,000원 줬어요. 이 3mm짜리 하나 오는데. 근데 여러분은 3mm에 1mm까지 더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쓸수 있는 걸로. 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켓 언제 열리냐면요. 3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1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또 알람 띄워놓을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벅차게 가지고 온 마켓이니까 인증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인형 속눈썹으로 같이 만납시다.